벌받고 있거나 전생의 영향이거나 뭐 운이 좋고 나쁘고 이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고 자 카르마는 어떻게 작용을 하고 왜 그렇게 작용하는지를 좀더 알고 싶습니다. 무엇이 카르마가 작용하게 하는지 무엇이 그체파키를 돌아가게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카르마란 말은 행위라는 뜻의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반작용을 뜻합니다. 다른 설명으로는 원인과 결과라고도 하지요. 뿌린대로 거둔다. 준 것은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카르마란 뭐다? 뿌린대로 거둔다. 주는 대로 받는다가 바로 카르마다. 자, 카르마는 생각 속에서 촉발됩니다. 생각이 원인입니다. 자, 생각이 원인입니다. 카르마는, 업보라는 것은. 자, 행위는 그 결과입니다. 자, 생각이 원인이고 행위는 그 결과이다. 자, 당신의 말을... 카르마는 행위와 그에 대한 반작용의 법칙이고 그것은 그로 된 행위에 대한 벌의 의미가 아니라 훌륭한 행위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맞을까요? 질문자가 뭐라고 한 거냐면은 자 카르마라는 게 사람들은 이렇게 알잖아요. 어, 내가 나쁜 일을 하면은 벌을 받을 거야. 그걸 카르마라고 생각하잖아요. 카르마. 전생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면은 아 이번 생에 내가 벌을 받을 거야. 아니면 내가 그 전에 나쁜 짓을 하면은 어, 나중에 미래에 벌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카르마를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선업을 쌓으면 선업 선업을 쌓으면은 나한테 좋은 일이 오냐 이거죠 악업을 쌓으면 나쁜 일이 오고 선업을 쌓으면 좋은 일이 오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창조해 놓고는 그것을 벌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창조해 놓고는 그것을 상이라고 부릅니다 자둘다 뭐라고요? 우리가 창조했다고요. 우리가 창조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거 창조하면 상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싫어하는 거 창조하면 벌이라고 부른다고. 자, 창조는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은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그저 창조합니다. 그러고 나서 창조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이 벌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요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걸 창조를 합니다 근데 그 창조된 게 여러분의 마음에 안들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아나 벌받는구나 이러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되게 어떤 분들은 지금 아이고 내가 그러고 있, 그러고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쳐야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창조하고 어? 이거 마음에 안 드네? 벌받고 있구나 아,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거야 내가 죄가 많아서, 죄 많은 사람이라서 내 인생은 힘들어, 내 인생은 이렇게 운이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주문처럼 되뇌이잖아요? 그러고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그거 누가 창조했다고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벌받는 거라고요? 아니라고 벌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 말은 뭐야? 지금 사는 삶을 지금 바꿀 수있다고요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바꿀 수 있다고 왜? 지금의 삶도 여러분이 창조했잖아요 여러분의 경제 상황 인간관계 현황 건강 뭐 사랑 뭐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창조했다고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지금 살고 있다고요 벌받고 있거나 전생의 영향이거나 뭐 운이 좋고 나쁘고 이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고 있다고요 여러 분생각들로 지금도 지금도 벌받는 게 아니라 근데 아 나는 죄가 많아서 벌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잖아요? 무의식 정화 수업 내면의 치유 수업을 하다보면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야 이 의식이 되게 많은 포뮬리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뿌리 깊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인이 된 우리의 눈에서는 별거 아닌 것들인데 내가 우리 어린 시절에 생겼던 그 수많은 기억들 중에서 어떤 기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콱기억이 남아서 아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구나 이런 기억이 생겨서 그게 내 마음속에 죄의식이 돼서 항상 벌받는 현실을 창조합니다 벌받는 현실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창조되는 현실을 창조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 의식을 정화를 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의식을 정화를 하고 아나 사랑받을 수 있구나 사랑받고 있었구나 사랑을 받지 않은 적이 없었구나 그걸 깨닫기 위해서 모든 것은 내가 창조했다고요. 그 말은 모든 것을 내가 바꿀 수 있다고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인생을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가 아니라 내가 마음 먹으면 앞으로는 다르게 살수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물론 말은 쉽지만 막상 그걸 삶에 적용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쉽지 않아요. 그죠?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터득한다면 은 인생이 앞으로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것이죠 쉬워진다고요 어,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